이번 시간에는 파일에 대해서 음, 좀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이 있을 때그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 크게 파일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첫 번째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 또 하나는 어,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명령을 보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실행파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어그 중에서 어 파일, 뭐그 파일의 용도가 뭐가 될건에 파일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뒤에서 이제 실행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파일을 찾는 방법에서 제일 간편하게, 또 빨리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로케이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로케이트라고 하는 명령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줘요. 예를 들면 저는 어... 이 컴퓨터에 있는 확장자가 로그인 모든 파일을 찾고 싶다.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 존재하는 예, 로그라고 하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이 명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man-locate 라고 들어가보면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locate라는 명령의 중요한 특징은 어,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 다시 말해서 locate.log 이런 식으로 검색 작업을 수행할 때이 locate라는 명령은 디렉토리를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뒤지냐면 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즉 디렉토리를 막 뒤져가면서 파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파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케이트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m-locate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m-loca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파일의 목록은 up-sudo update-db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 명령에 의해서 m-loca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어, 리눅스, 많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어,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작업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리 파일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로케이트를 통해서 파일을 검색하면 어, 미리 정리, 정돈되어 있는 거에서 파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로케이트라는 명령은 그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인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파인드라는 명령은 로케이트와는 다르게 이 디렉토리를 뒤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케이트보다는 어 성능상으로는 좀 성능이 덜 좋을 수 있는데 이 파인드의 경우에는 지금 직접 파일을 뒤지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복잡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을 찾는 데 있어서의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마스터링투는 find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find usage, usage는 용법이란 뜻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 35가지의 그 find 사용법의 예제가 나오는 링크가 있더라고요 요걸 보고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findFilesUsingNameInCurrentDirectory라고 되어있는데 즉,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를 포함한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 이... 뭐예요? 이게... tag-mint? tag-mint.txt라는 파일을 뒤지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코드를 보시... 어, 사, 설명서를 보시죠. memFind를 하게 되면, find 명령은 앞쪽에 이렇게 여러가지의 옵션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이 끝난 다음에는 starting point라고 하는 것과 expression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이긴 한데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이 find 명령, 이거 한번 보면은 find, 그 다음에 앞에 옵션들이 쭉 나오고 옵션이 끝난 다음에 아,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Help. 자, 이렇게 되는데 헬프 명령을 이렇게 써버리면 결과가 너무 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앞쪽에 있는 것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파이프로 연결해서 헤드라고 하면 파인드가 어, 리턴하는 표준 출력을 헤드가 입력으로 받아서 앞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출력해 주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파인드 용법이 있는데 파인드라고 하고 앞에 옵션은 생략하고 패스.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을 어떤 디렉토리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루트 디렉토리에서부터 찾겠다는 라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점을 찍으면 현재 디렉토리부터 하위 디렉토리로 찾겠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파일을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자, 요 예제에서 나와있는 이 dash name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이름으로 찾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name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log라고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뒤져서 lo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퍼미션 denied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제가 저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디렉토리를 뒤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sudo 요 명령의 앞에다가 sudo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에러 없이 찾아주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서 찾고 싶다. 그러면 사실 홈디렉토리 밑은 자기거니까 수두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슬래시 대신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면 자신의 홈디렉토리라는 뜻이죠. 그럼 자신의 홈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확장자가 로그인 파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 find라는 명령은 상당히 복잡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거 우리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예제 중에 몇 가지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만한 거를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찾는데 파일의 이름은 techmint.php고 어, 파일의 확장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를 f로 하면 요건 파일이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되면 혹시나 techmint.php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찾는 파일의 목록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find라는 명령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는 측면, 건데요. 자, find. 현, 자신의 홈 디렉, 아,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어, 파일을 찾는데 그 파일이 파일, 그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이어야 되고 이름은 t 크 c 트인 파일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 파일을 찾은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해서 exec는 execute 즉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rm-f라는 명령을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 rm은 파일을 삭제하다. m i n u f는 삭제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이 중괄호 기호는 명령을 통해서 검색한 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검색된 파일을 삭제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인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좀더 자세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그 파인드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어, 어떤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봤습니다.